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음. 우리 음. 좀더 음.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 셜록 오의영상의 진원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새벽 3시 48분입니다 제가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요 못 잤어요 네. 영상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 브이로그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요 앞으로 3일간 월화수 로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제또 워낙 오랜만에 새벽 예배 설교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밤을 훌쩍 새버려가지고 <웃음> 새벽이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일단씻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하.. 정신이 멍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스킨케어를 수원집에서 하는 스킨케어를 보여드릴게요. 갓세비포케어 모공 각질핑크피링그리 음, 슥슥슥슥 닦아줍니다. 이거 뭐 각질 케어에 다탁을 해서 써주고 있어요. 근데 뾰루지들이 나는 이유들도 각질이 제거가 잘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에다가요. VT 슈퍼 히알론 스킨 부스터입니다.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뷰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사선 보여드릴게요. 같은 제품. M. 시안전, 래머전. 무슨 같은 거. 발라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뭐하고 계실까요? 이제 살짝. 이제 3시 58분인데 뭐하고 계시죠? 꿈나라에 계시다면. 음, 부럽네요. 음, 그리고 M. 끌 발라줄게요. 이거는 비플레인 컬러. 음. 시카 프렌트. 음. 아, 앰플 먼저 바르고 로션 바르고 실수했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있어요. 어, 보이시죠? 이거는 스킨 엘랩 제품이에요. 스킨 엘랩 닥터 트러블리스 메디시카 카밍 크림인데, 저기 보이죠? 이 얼마 전에 브루시가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꼭 가지고 다면서 쓰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카밍..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진정시켜주는? 확실히 이거의 진정 효과에 좋은 거 같아가지고 또 여름 되면 피부가 좀 별로 안좋아지고 뒤집어지는 스타일이라.. 꼭 챙겨서 발라주고 있어요. 툴은 충전되고 이런 예민한 것들이 완화된 느낌들이 많이 잡혀서 상상 항상 발라주고 있습니다 맨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르는데 이걸 바를 기분이 좋아요. 음, 이제 스킨처럼 다 했고요. 일단 머리를 말리고 머리 말리볼게 그 머리를 말리고 왔는데요. 바로 그냥 눈도 같이 잘어울 사실 오늘 좀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안 찍으면 좀더잘수 있거든요. 찍을까 말까 다가 그래 찍자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커플링인데 여기 껴야 되는데 여기 끼면 은 떨어져요. 너무 커서. 그래서 여기 끼면 출발을 끝는한 20분 정도 시간이 왔는데요 이따가 다녀와서 잘끓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웃음> 그때 오전 나오시겠군요 피곤하네요 저는 이제 엄마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로 오늘도 새벽부터 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요. 평탄한 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나의 영혼을 위해 고통과 어려움들과 그런 고난들을 먼저 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사병 예배 설교는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끝이 났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시는 있어가지고 해다가 집에 갈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어 제가 지금 사실 영상에 갈 필요 못 잡아가지고 하루 브이로그 가야 될지 3일 내내 브이로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언제 켤지 모르겠다 일단 다음에 또 만나요 일단 안녕 샬롬 지금은 4시 1분입니다 아... 오늘은 좀 잠을 잤는데 음늘잤고 왔습니다 아 오늘 유독 도좀더 피곤하거든요 남집아 v e r s 지 h 바디시카 카밍 크림을 마지막으로 발라줍니다. 이 제품 맛난 게 저에게 좀 되게 감사한 것 같아. 이 안에 초록색깔 작은 알기이가 좀씩 들어가 있어. 피부 진정해서 보습에 더 보여. 속 건조를 개선해준다고 하더라. 고 머리가 안 머리지게, 쪼리겠습니다 누르는 참이자, 안는니다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쪼끔,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가고 있고요 그때는 비가 내리네요 오늘 말씀은 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생각이 깨어진 것은 무엇?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 간의 질적인 존재의 차이를 깨닫게 됨으로써 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안 되시기 전부터 가장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그 세상 속에 뛰어놀면 기뻐할 우리들 을 기뻐하셨어요. 기대하셨어요. 네, 둘째 날 새벽 예배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좀 부족한 잠을 좀더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자, 제 아침이 열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곤함이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낀 게 뭔지 알아? 첫날, 둘째날, 셋째날 날이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키넬랩 아 맞다 제가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해놓고 어디서 파는지 안 알려드려가지고 제전문 말에 이 제품이 키넬랩 사이트라 랄라블라에서 매을 안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저는 옷을 다 갈아입었고요 이제 4시 반쯤 넘었는데 앞머리만 빠르게 고데기 하도록 가겠습니다 마지막 새벽 예배 준비가 끝지 않습니다 3일 동안 패턴이 똑같아고 일어나고 일어나서씻고 준비하고 하는 게 똑같았어요 뭐 이런 일볼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보내라 수고 많이 했어다 출발합니다 아 정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가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이 세상의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평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마지막 날까지 끝이 났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새벽예배 설교 브이로그가 지금 1년 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브이로그까지 찍으면 사실 좀 육체적으로 힘든 감이 있어요 좀더 피곤한 감은 있었지만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되게 막 행복에 대해서 고민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의 말씀들을잘듣게된것 같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주간 느꼈던 은혜와 그런 감사함과 그런 행복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또 요즘엔 사실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축이 되면서 우리가 교회 브이로그를 사실 찍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브이로그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재밌고 밝은 그런 컨텐츠들로여러분들께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저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너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